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워라 월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쉬는 날뭐 하세요 쉬는 날요 저는 쉬는 날 뭐야 뭐 사람들 생,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당 청소하고 책도 보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그게 제, 쉬는 거예요 네, 노는 날? 거고. 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미없게 사시는. <웃음> <웃음> 재밌어요? <웃음> 우리 할머니는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 그래도 선생님도 응. 그 아무튼 30대이시죠? 네. 어, 뭐, 밖에 나가서 또 친구들도, 응.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지는 않으신가 봐요. 애기씨가제 친구고 할머니가 친구인데, 아, 음, 밖에 나가서 산에도 가고 가끔씩 어머니랑 또 신형제들이랑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크게 노는 거고 심이고 오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오는 게 정말 좋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 뭐 수험생한테 아. 이 좋아하냐고 그러보면저 공부가 좋아요 뭐 이런, <웃음> 네. <웃음> 이런 이런 대답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해 볼게요 네. 음. 이월로뭐 취미를 음. 가지세요 네. <웃음> 촬영으로 네. <웃음> 네, 저희가 사주 한명 가져왔어요 네. 봐주세요 네. 아 근데 사들 보니까 내 목이 탁탁 막혀. 왜요? 목이 숨이 막혀. 어 어떨 때 보통 그러세요? 답답할 때. 자기가 뭔가를 발설하고 싶은데 지금 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지금 그래서 지금 목구멍에서 지금 지기를 주시는데 뭐가 계속 이렇게 음.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목을 탁 잡아버려. 여기서 구설이 있나봐. 오. 구설은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 구설이 있는데, 구설에 대해서 발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지기를 받았을 때는 구설은 있으나, 구설에 대해서 해명이 조금 어렵고 발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발설을 하지 않는다? 네네. 왜 안했거든? 뭔가 안좋은...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타인으로 드러내는 것이 구설이잖아요, 관제나 네.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아니면 소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구설이나 관제인데, 어허. 이 사람은 본인 입으로는 직접 하는 거를 꺼려 한다고 그래요. 입은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나눠놓으면 언제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초에서 중년 넘어갈 때. 가 제일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고 이뻤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어허. 지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주 자체가 진짜 정말로 자기가 잘 잡아 가고 자기가 뭔가를 실수 안 했으면 잘살 운명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초년에서 중년 넘어갔을 때 제일 좋았다 지금 꼭 그렇지? 꺾인 형국이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묵인을 하고 있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너왜말안 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가정은 어떻게 보이세요? 가정운은 볼 때는 평범해 오히려 가정이 웃긴 게,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가정에서 관심이 없어. 넌너 인생, 난나 인생. 이렇다. 각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각자의 자리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서 하는 행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어, 괜찮아. 노프라 no 부름.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지금 이 분께서 남자라 그랬지 이 남자분께서 분명히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귀찮다 나는 하기 싫다 왜사람들 말이 시끄럽고 내가 지금 신경쓰는게 싫으니까 내가 또 말을 뱉어서 이렇게 시끄러우니 내가 안하는게 낫지 내가 말을 먹고 말지 그러고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린다고 해요, 측근들이. 남자분, 여자 이성 관계는 어떻게 좀 보이세요? 그냥 얘기해도 돼요? 조금 깨끗하지 못하다고 나와요. 오. 지저분하다. d 가 지저분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지할머니. 지저분하다. <웃음> 응, 응.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왜 그거를, 뭐야? 안 해도 될 거를 해 가지고 네가 이렇게 속을 속고 애를 썩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초에서 중반 넘어갈 때 꽃이 었기 때문에 지금 꽃이 꺾이는 형국이야 시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도 힘이 없다 힘이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 막 이런 식이고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자기 속만 그냥 이렇게 할뿐 나도 이유가 있는데 할 말이 있는데 까닭 있는데 이것만 할뿐 그렇게 신경 안써요 그, 이성이 지저분하다는 게 이분이 뭔가. 그러니까 정확한 관계가 아니다. 뭐, 뭐, 관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뭐 부부 인연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갑작스런 인연, 무슨 욕망에 대한 인연, 뭐 이런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네. 이분이 가정이 있긴 있으세요? 네. 근데도 이성을 다른 사람을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가정도 그렇게 자리가 지켜져 있지는 않았어요. 어,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만난 인연이 어, 조금 시끄럽다,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다, 그렇게 나와요. 뭔가 그 남자분의 그런 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 응. 그럼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계속 그러고 다니세요? 철이 없도 철이 없어요. 아빠 이거 철이 없도 그냥, 뭐, 마이웨이야. 샹 마이웨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해? 하면서 그냥 막 방울소리가 탈락탈락 난다 그래요. 방울소리가.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뭐 갖고 잘라.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 어. 근데 자기가 집에서 제일 큰데 다 잘랐으니까 자기는 어떡해? 이거라도 써야지. 자기가 밖으로 능력이라도 보여지고 돈, 돈이라도 돈 쓰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풀리지 그래도토 중반에 엄청 잘 나갔던 꽃인데 향기를 잃고 시들어지니 자기도 왠지 모르게 슬프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다른 데로 발상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아빠가 지금 이 아빠도 불쌍해 지금 혼자 울어 여기서 까딱까딱 한다고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막까 근데 동자가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말 해가지고 다시 속시끄러운 바에는 그냥 나이 많잖아 아빠 그냥 이쁜거 보고 그냥 말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사는게 맞아 이분 좀 어떤 좀 일을 해야 좀잘 맞을까요? 이분? 나 근데 왜 자꾸 농사짓는게 보이지? 저... 조용히 혼자 그냥 텃밭 가꾸고 농사짓는게 보여 그렇게 했으겠다 음, 음, 왜 그렇게 보이시고? 참.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그냥 파란 거 많이 보고 자기 그거를 돌아보면서 그냥 종아리 시켰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마음이야. 그 정도로 뭔가 안 좋은 상황인가요? 그냥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 할까? 왜냐면 앞전에 전자에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다, 이 사람도. 오. 응, 낯설다. 낯설. 그래서 그걸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응. 성격은요? 화가 많은 사람이야. 화가 많은 사람인데 화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그냥 쿨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화가 불글불글 그래.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저도 지금 할머니가 주실때 지기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속이 답답하고 이렇게 막뭘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할 말을 언론이나 뭐 사람들한테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활량?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이분 뭔가 사람들한테 신비주의를 좀 심어줬거든요 음... 그걸 왜 본인이 굳이 그렇게 신비주의를 심어줬을까요? 사람들한테 신비주의? 그거 막그 상자 뭐 선물 같은 거 이쁘게 포장하듯이 그냥 자기를 포장하고 싶었어 아... 어. 자기가 너무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시들고 좀 떨어진 꽃인데 향기라도 뿌리고 싶어서 칙칙칙막 이런 응, 이런 느낌이야. 응. 냄새라도 좋게 풍기고 싶어가지고. 뭐 응. 그걸 포장을 그런 했다. 응, 응. 그런 걸로. 응.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려고 좀 네. 질문해볼게요. 네. 가수예요, 이분. 가수. 응. 오래된 가수인데. 오래된 가수. 나훈아 씨. 나훈아 씨. 나훈아씨 나훈아. 씨 나훈아. 아, 어, 맞죠. 엄청 유명한데. 이분 사실 여자관계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부인하고도 음. 지금 안좋아요. 음. 사니 뭐 많이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분 되게 신비주의인거 아시죠? 이분 되게 사실 그 방송일을 되게 오래 한 음. 유재석씨나 뭐 이런 분들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음. 그 정도로 신비주의요왜 음, 음. 예, 근데 본인을 그러면은 뭔가, 그런, 뭔가, 그런 물러난 생활 때문에 조금 그런 걸로 좀 하는 거지. 그런, 즉, 칼련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들어내면 사람이 물고를 트면 말이 한마디가 어렵지. 한마디 하게 되면 두 마디, 세 마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를 그냥 포장해 버린 거야. 향수를 칙칙 뿌려버린 거지. 누구나가 지금 초, 중, 완전히 예전의한 시대를 완전 장악했던 오빠들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막 이렇게 나오나 나오면 날리나 이렇게. 어, 데 요새 안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나약하다 느끼고 아까 중에 농사 이제 짓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시골에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게 미래에 보였어요. 아, 그냥 오케이. 조용히 네, 그런 게 보였어요. 이렇게 잘 마무리를 응. 한다. 응, 응, 응. 지금 부인하고는 이혼을 안안안 안, 안 했어요. 응. 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나 씨가 그 말년에는 다른 뭐 여성분들과 이제 다시 재혼을 하고 뭐 이렇게 살까요? 재혼 없어요. 재혼을 한데도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 몰라. 아, 어, 어. 근데 여자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스럽다. 왜요? 나는 활양이라서활양처럼 하고 싶은 거다살 걸. 괜히 뭐 이런 게 들어와서 다시 뭐 문서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결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만날 것 같아요 어, 마음 나누고 정 나누는 그런 여자 그 정도 많아요. 지금은 그래도 어, 막 그렇게 많지는 예전 같지 않다 나도 자기가 본인이 느낀다니까 네. 어나 이제 옛날에 뭐 이랬던 게 이제 이렇게 수그러들었다 자기도 느껴 막 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건 뭐 루머인데 음. 뭐 해외에 무슨 뭐 숨겨진 여자가 있다. 자식이 있다고. 뭐 응. 응. 그런 거는 안 보이세요. 그냥 루머 같고 이분이 한 사람을 우지히두 성격이 안 돼요. 그리고 자식이란 자기의 그 뒤에 탈 자필 걸 만들어 놓을 성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네, 네. 이 정도로 철저하다. 응. 어. 참왜 이렇게 아니 근데 신비주의가 너무 신비주의잖아요, 사실. 그 신비주의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어... 왜냐면 이 분이 이제 한 시대를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책에 나올 가수야 진짜 맞아요. 이미자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나를 이렇게 포장을 했다 그렇게 보여줘요 진짜 난리잖아 지금 뭐 방탄소년단 저리 가라 아니? 맞아요 응. 옛날에 비해서는 응. 옛날에는 응. 그러니까. 그거 진짜 저리 가라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그렇게 나의 그냥 짝지처럼 그게 신비주의가 그렇게 됐다고 음. 보여져요, 네. 사실 TV에 많이 비치면 뭐 나쁠 건 없는데 음. 이분이 막 콘서트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사실 콘서트도 저 원래 방송일을 저는 했던 음. 사람인데 음. 방송일 할때 한번 나오나 씨를 음. 촬영 한번, 한번 해보고 음. 싶어서 제작진들이 다 내려가서 음. 진을 치고 있었는데 결국엔 못 찍었어요. 음. 뭐 어떻게 뭐 경로를 빠져나갔나 봐요. 음. 그 정도로 방송에 비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우나씨 콘서트는 촬영도 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음. 얘기가 있어요 음. 그 정도로 비밀 보안 유지 이런 게 음. 진짜 심한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게 뭐한 커트 나간다 고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니까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보면은 조금 원래는 극과 극인데 이렇게 안 떴으면은 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 음. 그니까 그 성향이 본성 본질이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시끄러운 것도 싫고 뭐 아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은 뭐 처음이 어렵지 두번세 번은 쉽듯이 처음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될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걸 즐기고도 필수로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나훈아 씨 그러면 앞으로 몇년 정도 더 이렇게 콘서트 활동을 할까요? 앞으로 한 3년? 3년 정도 3년 정도? 음, 음. 3년 정도 하면서 이제 안 좋은 뭐 입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없겠죠? 뭐 알려진 게 없는데 사실 이제 알려진 것도 없고 이제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아까 아마 제가 이제 할머니 이제 말씀 들은 아까 농사 짓고 뭐 풀이 모이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딱이 사람은 딱 정해놓고 이까지 딱 하고 저는 이제 뭐 시골 가서 농사질 것 같아요 그냥 네, 농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잘 하, 마무리를 한다. 음, 음. 참, 나훈아 씨 되게 진짜 저는 사실 저그 시대는 아닌데 저도 음. 알고 음. 있을 만큼의 진짜 유명한 가수신데 안타깝네요. 저는 좀더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도 해주고 뭐 이래 이랬으면은. 좀더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벌써 그렇게 드러내셨으면 더 드러내셨겠죠. 그죠? 어, 더그러니까뭐 음. 했으면 진짜 할게 더 감추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더 뜸할 그것 같고 스타가 음. 아무튼 뭐그 정도 스타여도 음. 참 가정에는 좀.. 그렇죠. 네. 부인이 인터뷰도 음. 많이 했어요. 음. 힘들었다 뭐.. 나훈나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음. 되게 음. 많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니까, 가정에 되게 소홀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참. 안타깝네요, 진짜. 스타야도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스타 부, 응. 그, 가족 들도 힘드네요. 아니, 편해야 박도 편한데. 어. 네, 그래도, 어떻게 <웃음> 잘했어. 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